안녕하세요 호절비입니다 2021년 8월 10일 오전 9시경 서부호주 아마 데일이라는 곳에서 우박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민 온지 20년이 되도록 눈을 보지 못한 저는 오늘 비록 우박이긴 하지만 눈 비슷한 것을 보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서부호주는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정말 귀한 영상인 것 같아 기록으로 남깁니다. 감사합니다.